흔히 갖는 선입견이 합성석은 천연 못 사는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합성이 천연보다 압도적으로 가격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다양성의 시대인지라 이 합성이 갖고 있는 인위적인 색상과 균일한 투명도가 좋아서 일부러 합성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그런 갬성을 갖고 계신 손님께서 주문하신 반지입니다. 일단 보여주신 디자인 자체가 소재도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한 편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메인에 스톤이 세팅되고 그 주변을 사방으로 나뭇잎이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된 반지인데요. 뭐 저는 이 반지의 기준이 되는 난짐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메인을 감싸는 나뭇잎을 그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UV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이 UV 명령은 원하는 곡면에다 원하는 선을 배치할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먼저 평면에 원하는 곡선을 그리고 UV 명령을 실행하면 원하는 곡면에 해당 곡선이 배치가 되는 기능입니다 서페이스를 따라 흐름 이 명령이 평면에 폴리 서페이스를 곡면에 배치하는 기능이라면 UV는 평면에 선을 곡면에 배치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곡면에 배치된 나뭇잎선으로 곡면을 트림을 하면 나뭇잎 모양의 곡면만 남게 되고 이 나뭇잎면을 간격띄우기를 해서 폴리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면 난집을 감싼 듯한 나뭇잎 폴리 서페이스가 완성됩니다 지금 디자인에서 어, 서페이스를 따라 흐름을 쓰지 않고 UV 를 사용한 이유는 나뭇잎의 형태를 이 난집을 감싸는 느낌으로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자인 실력이 뛰어나서 한번에 감싸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면 뭐. 서페이스따라 흐름 당연히 써도 되는데 한번에 감싸는 느낌을 사실상 연출하기 어렵고 난집과 곡선에 형상을 보호하면서 나뭇잎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수정이 쉬운 UV를 이용했습니다 뭐 폴리서페이스 형상 수정은 선보다는 훨씬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이나뭇잎에 인맥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앞선 나뭇잎을 그리던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인맥만 차지팝을 해주면 전체 나뭇잎이 완성입니다 밴드는 손가락이 들어갈 하단부와 난집을 감싸고 있는 나뭇잎 부분을 지탱해주는 상단부로 나눠서 그려줍니다 하단부는 그냥 기본 밴드형으로 그려줬고요 상단부는 나뭇잎에서 곡선을 하나 따와서 파이프로 그려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각 파츠의 위치를 살짝씩 조정해주고 메인 난집의 하단 스카시 작업을 해 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필렛 해 주면서 전체적인 제품 밸런스 확인해 가면서 디자인 마무리합니다 디자인을 완성하면 이걸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작업이 편리할지 비용이 적게 들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3D 프린터 출력을 일체형과 분리형 두 가지로 했는데요 각 제품의 파츠를 분리해서 출력을 하면 주을 하고 폴리싱이 조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외의 모든 부분인데요. 뭐 주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비용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니까 공임도 비싸지고 또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출력 비용도 비쌉니다. 다만 이번 반지의 경우는 기본 그 기물 자체의 볼륨이 크고 나뭇잎 디테일 부분의 인맥이 가늘기 때문에 주물이 한 번에 잘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폼랩스의 그 프랫폼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자동 서포트를 저는 수동으로 약간 수정을 해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 나온 모습입니다 출력물을 보면 나뭇잎 인맥이 여러 갈래로 음각으로 파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물이 잘 나올지가 이번 제품의 최대 관건입니다. 인맥 내부에 기포가 생기거나 주물이 깔끔하게 안나오면 이 부분은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형 기물까지 함께 출력했습니다. 두가지 버전 모두 세공공장에 전달했고 당연히 공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일체형 기물로 주물을 했다고 합니다. 초벌광을 내고 난 모습을 보면 인맥 부분의 음각 부분 디테일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석 연마 공장에서 별도로 수작업 한 합성 루비를 마운트 시켜보았고요 난발 약간 벌리면 뭐 세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최종 완성된 모습입니다 음각 인맥 위주로 표면을 보고요 메인스톤 세팅이 잘 됐는지 나뭇잎을 후면에 받치고 있는 그 파이프 밴드 부분이 잘 나왔는지 밴드의 하단부는 내구성이 튼튼한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연마된 합성 루비에 혹시 모를 하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제품은 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